의료사고 1심 선고일이 후유장애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하 101739-102435 도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 2009년 각 상해 후유장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본 계약에서 면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재왕절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여부 피고는 척순의 혈관종으로 인한 출혈미 부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병원 의료진의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가 경합하여 양측 하지의 완전 마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병원 의료진은 척수내 혈관종으로 인한 출혈 및 부종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와 무관한 시술을 하였고 이러한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처치를 받은 환자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병원 의료진이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및 정중앙 후방 척수 절개술, 척수 내 출혈 및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면 추가적인 출혈과 그로 인한 신경학적 마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감정에 따르면 피고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거나 척수 혈관 기형이라는 체질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 못지않게 시병원 의료진이 오진을 바탕으로 두 차례나 부적절한 수술을 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에게 후유장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시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양측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쟁점다. 면책사유에 해당 여부, 1.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최초 피고에게 발생한 척수의 출혈 및 마비 증상은 피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질병이나 실적 요인이 원인이 된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후유장애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시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이에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공기약에서 면책사이로 정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 역시 의료과실의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담고 왔습니다.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는지 나아가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피고는 일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서면이나 확인서 등의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험계약체결 당시 이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각 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는 수술을 받고 퇴원할 무렵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양측 하지 사지마비 증상이 이미 발현되고 있던 상태였고 위 퇴원 이후 피고의 장해 상태가 실질적으로 변경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감정서에는 시 병원 의료진이 피고의 증상을 오진하여 부적절한 처치로 한 것을 판단한다는 라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첫 번째 2차 수술을 받은 2014년 5월 8일 두 번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소를 제기한 2014년 8월 14일 세 번째, 시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2015년 4월 8일 네 번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16년 6월 1일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이러한 날들이 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16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응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응소일은 제일 늦은 기산점인 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인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2년의 기산이 경과한 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1 0월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2018년 1월 30일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시효 중단의 사유 중 최고에 해당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데 피고의 응소 행위는 위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년 8월 16일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설사 2016년 6월 1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